이제 아이돌 사진을 많이 가져오고요. 아선씨 사진을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. 피부 두로 상담을 하잖아요.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?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양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께를 측정해요. 여러분.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 기대를 하는 분들은